한동안 많이 힘들겠지 또와네 멋대로 떠나지 난날 속의 기억은 지워줄게 떠나봤거나 사라지는 거잖아 너를 보내기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나 봐 그대는 멀어지고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순 없고 잔인하게도날 떠나갔고 한참 동안 울어야 했고 맞춰봐요